가입하는 일반 심사 보험에 비해서 약 40%가 더 비싸다 아. 사실 할증 심사보다는 유병력자 상품으로 들어가시는 경우가 많으실 것 처음에 같아요. 처음에 유병력자 상품으로 아예 암, 뇌, 심을 다 준비했을 때랑 응. 암은 일반 심사로 그리고 뇌, 심은 유병력자 상품으로 준비했을 경우 월 보험료가 22,000원의 차이. 20년을 통으로 놓고 봤을 때는 거의 528만원을 아끼실수 있는 안녕하세요. 보험연구소 박찬환 대표입니다. 오늘은 유병자보험 전문가 이석희 팀장님 모시고 유병자보험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이석희 팀장입니다. 네, 유병자보험에 대한 문의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사실 팀장님은 더 힘들어지신 것 같아요. <웃음> 아무래도 이게 일반 상품에 비해서 좀 심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준비할 게 많기 때문에 유병자보험에 대한 정의 먼저 내려주시죠. 유병자 보험은 말 그대로 병력이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판매가 되는 뭐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기존에 이제 저희가 건강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신 분들이 가입하는 상품을 일반 심사 상품이라고 합니다. 이 일반 심사 상품에서 기존에 이제 보험회사에 알려야 했던 고지사항들이 조건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서 반대로 이제 보험료는 당연히 올라갔겠죠. 보험료는 비싸지면서 이렇게 가입이 가능한 상품들을 유병자 상품이라고 부르고 보통 이제 보험 상품명에 간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요 간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다 유병역자 상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유병역자 상품이 폭발적으로 뭔가 관심을 받기 시작한 건 유병자 전용 이 실손보험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붙은 것 같아요. 사실 이제 2010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2010년 초반 당시만 하더라도 뭐 최근에 병력이 있으시다거나 약을 복용하셨으면 보험 가입 자체가 거절이 되거나 아니면 할증 심사를 통해서 엄청나게 비싼 보험료를 내면서 울며 겨자먹기로 이렇게 보험 상품을 유지하셔야 를 되는 분들이 계셨어요. 음. 근데 이제 2010년 초반도에 뭐 외국계 L 생명보험사에서 최초로 이제 고혈압자를 대상으로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 출시가 되면서 뭐 보험회사별로 이렇게 유병력자 상품이 조금조금씩 출시가 되긴 했는데 본격적으로 유병자 상품 시장이 궤도에 오른 것은 말씀하셨던 대로 2018년 4월에 최초로 유병자 실손보험이 판매가 되면서 보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최근까지 연 평균 20%씩 시장이 커지고 있는 중입니다. 음. 실제로 보험사 입장에서는 사실 유병자 보험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 리스크를 굉장히 많이 생각했는데 지금은 거의 뭐 메인시장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앞다투어 공격적인 상품들 내보내고 있는데요 기존의 할증이 적용된 네. 할증보험과 유병자보험 어떤 것들이 더 소비자들한테는 유익한 보험이 될까요? 할증 심사를 받아서 할증된 보험료로 상품을 가입을 하는 것과 아예 유병자 상품으로 가입하는 것중 어떤 게더 좋냐 라고 이제 질문을 해 주신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사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고객의 상황, 고객의 병력이라든지 복용하시는 약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는데 제가 요거를 이제 상담을 진행하다가 한 번씩 이렇게 뭐 특정 병력이 있으시거나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저 같은 경우는 할증심사를 받고 유병자 시손도 설계를 해서 두 개를 함께 보여드리는 편이에요. 뭐 이제 할증심사로 들어갔을 때 보장이 저렴할 수도 있지만 반면에 이제 가입 한도가 좀 작다거나 고객이 원하는 특정 담보는 아예 할증 심사를 통해서는 가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할증 심사를 받은 상품 설계안과 그리고 유병력자 심사를 받은 설계안을 동시에 다 보여드리고 고객님께서 조금 더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맞춤 설계를 해드리는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면 상담이 진행됐을 때는 할증 심사로 들어가는 비율이 높나요? 아니면 유병자 상품으로 들어가시는 확률이 더 높나요? 상담 문의 주시는 분들 기준으로는 사실 할증 심사보다는 유병자 상품으로 들어가시는 경우가 많으실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뭐 약을 복용하시는 중이다라도약 하나만 복용하시는 경우가 잘 없고 음. 뭐 약을 두 개, 세 개씩 복용을 하시면서 동시에 최근에 뭐 수술 이력까지 있으시다. 이런 경우에는 할증 심사를 받는 게큰 의미가 없다고 보기 음. 때문에 그때는 이제 유병자 상품으로 안내를 드리는 편입니다. 유병자 보험을 추천하지 않는 사례도 있을까요? 특정 사례만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만약 예를 들어서 뭐 고혈압 약이라든지 당뇨 약이라든지 고지혈증 약 약만 복용을 하시고 나머지 뭐 수술 이력이랑 최근에 이제 치료 이력이 없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암만 놓고 봤을 때는 일반 심사로. 가입이 가능한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음. 일반 심사로 준비를 하시는 걸 권유 드리고 그외 나머지 이제 이대 진단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장 저렴한 유병자 플랜을 찾아서 준비를 하시는 게 팁이라면 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네. 유병자 보험이 중요한 이유? 지금 현재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시기가 유병장수의 시기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7년 통계자료를 내보면 어, 대한민국 65세 이상 인구 중에서 하나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89.5%라고 해요 음. 그러니까 65세 인구 중에 90% 이상 거의 90%에 맞먹는 수치는 최소한 하나 이상의 만성질환자라고 음. 이제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건데 최근엔또 생활 습관이라든지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뭐 40대 50대밖에 안 됐는데도 당뇨약을 복용하신다든지 고혈압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수없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맞아.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점점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추세에서 이 만성질환자 수든 계속 증가하면 증가했지 줄어들지는 않을 테고 이에 발맞춰서 유병자 상품 시장은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병자 상품이 결국에는 이제 보험회사의 핵심 먹거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니까 그만큼 저희 이 보험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보험 전문가님들은 유병자 시장에 관심을 계속 가지셔야 된다. 그리고 어렵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어떤 부분으로서 고객님들께 실효성 있는 보험들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하고 공부해 나가야 되는 시장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유병자 시장의 춘추전국시대라고 저희가 저번에 표현을 했는데 네, 네. 같은 담보도 회사마다 가격 차이가 정말 천차만별이잖아요? 너무 많이 납니다. 일반 심사의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비교가 가능한 수준으로 났는데, 유병역 상품 같은 경우는 회사별로 같은 담보라도, 같은 고지 조건으로 가입을 하시더라도, 보험료가 너무 천차만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유병자 상품은 어떤 특정 회사가 너무 좋다. 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여기에 있고 전문가님들이 사실 유병자 시장에 많이 도전을 하시다 어려운. 음. 네. 하지만 정말 필요한 시장인 거 맞습니다. 네, 그 어려운 작업을 지금 이석기 선생님께서 해주시고 계십니다. 뭐 일단은 말씀해주신 것처럼 시간 소요라든지 이제 노력이 투입되는 시간 자체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음. 근데 결국에는 이제 고객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보험료가 큰 폭으로 줄어들 수 있는 음.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음. 사실 이제 저도 이제 이렇게 제이 가입 설계를 해드리고 해당 플랜으로 이제 진행을 저를 믿고 해주시는 고객님들 보면 저도 좀 뿌듯한 음. 네, 생각이 듭니다. 다른 보존들도 정말 잘하시지만 유병자보험에서는 정말 이게 전사 설계하는 게 정말 쉬운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고객님들께 원하는 답을 좀 드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병자보험이 워낙 많다 보니까 유병자보험 종류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유병자보험이 고지 사항별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딱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고지를 하는 개수에 따라서 이제 구분을 할수 있다 저희가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일반 심사 건강체인 고객님들이 가입하시는 일반 심사 상품의 경우에는 회사에다가 알려야 되는 고지사항이 16개에서 19개 정도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만큼 빡빡하게 고지사항을 한 대신에 보험료는 저렴하게 가입을 시켜주겠다라는 개념인 거죠. 그런데 이게 간편심사보험, 뭐 유병역자 보험으로 오게 되면 이 16개에서 19개 되는 고지사항들이 어, 6개에서 7개 수준으로 확 줄어들게 되는데요. 음. 그중에서도 이제 뭐 직업이라든지 몸무게 키 이런 것들 제외하고 핵심 고지사항이 음. 이제 세 개냐 두 음. 개냐에 따라서 이제 유병력자 상품이 갈라지게 됩니다. 음. 이제 세 개만 고지를 하는 상품들이 보통 335, 음. 333, 325 간편보험이라고 볼수 있고 두 개만 고지를 하는 상품들이 뭐 31보험, 32보험 그리고 이제 고지조건을 하나 딱 하나만 보는 1Q, 원큐 보험도 있는데 이렇게 구분을 할수 있고 보험료가 저렴한 순서대로 간편 보험을 구분을 하자면 가장 저렴한 간편 보험 유병역자 상품은 333, 335중할증 보험이고 그 다음으로 저렴한 상품은 325 간편심사 보험 그 다음은 3 1 보험, 그 다음에 3 2 보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Q 보험이 순으로 이렇게 보험료가 점점 비싸진다 라고 음...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반 심사, 표준체 보험 대비해서 네. 할증이 들어간 이 간편심사 보험 같은 경우에 보통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보험료가 더 비싸다고 볼수 있을까요? 어, 가장 스탠다드한 유병력자 상품이 사실 3.25 네. 상품이잖아요. 3.25 상품의 경우에 건강체가 가입하는 일반 심사 보험에 비해서 약 40%가 더 비싸다. 어. 그 40%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40%에서 조금 더 줄어든 게 335, 음. 333 음. 상품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큐는 엄청 비싸요. 일단은 갱신형으로 밖에 가입이 안 되는데 다가 음. 예, 보험료 자체도 너무 비싸고 담보도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동일 조건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라고 볼수 있네요 왜냐면 뭐 만기라던가 납입기간이 같아야 네. 보험료를 비교할 수 있는 정확한 기준점이 될텐데 원큐 같은 경우에는 갱신으로 밖에 안되다 보니까 사실 보험료를 그거밖에 그러니까 못팔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뭐 워낙 비싸니까 네네. 네. 하지만 이거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요거는 번의 질문이지만 원큐를 추천해주시기도 하나요? 저는 이게 저도 이제 원큐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가 몇 곳이 없어요. 거의 몇 곳이 없는데 제가 설계를 해보고 이게 보험료가 너무 비싸다고 생각은 되지만 어쨌든 현재 보험을 가입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 딱그 상품밖에 없다라면 음. 고객님한테 안내는 드립니다. 네. 안내는 드리는데 사실 고객님도 가격을 보고 헉 하시더라고요. 보험료가 네. 너무 비싼 네. 수준으로 책정이 되다 보니까 음. 그래서 아직까지 이 제가 제권유는 해드린 적이 있지만 음. 상품을 아직 가입을 하신 고객님은 지금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음,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다른 네. 부분들을 고민해보시는 것들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아. 하지만 이런 상품들은 계속해서 개발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 맞습니다. 네. 이게 어쨌든 상품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온다는 것은 고객 입장에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좀 다양한 상품들이 계속 출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자, 유병자보험을 가입하시는 분들은 일반 건강체 가입하시는 분들보다 사실 연령도 높으시지만 네. 사실 이 경제적인 부담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음. 음. 어쨌든 이분들한테는 더 정확한 정보를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네. 유병자보험을 가입하는데 반드시 좀 고려하셔야 할 꿀팁을 좀 주신다면 꿀팁을 한번 드리기 전에 음. 그 아까 지금 말씀을 해주신 거 금액 적인 부담, 경제적인 부담에 대해서 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봐될것 같아요. 음. 이게 사실은 이제 유병자 상품을 고려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나이대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 좀 많으신데 저는 이제 최소한 넣어야 될 담보를 다 넣고 그래도 보장이 어느 정도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음. 보통은 20년 납 기준으로 음. 이렇게 보여드리는 편인데 20년 납을 보여드리면 어, 지금 내가 나이가 50인데 음. 20년 뒤면 70세 아니야? 음. 70세까지 내가 어떻게 보험을 납입을 하냐? 음. 아 이거 안 되겠다 음. 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계세요 음. 근데 저는 그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이제 이거를 10년 납으로 줄이면 납입은 빨리 끝나겠죠 음. 근데 그 대신 같은 보장을 가지고 간다고 봤을 때 보험료는 거의 두배 음. 가까이 오르기 때문에 보험료가 더 부담이 되시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보장을 줄여버리면 사실 뭐 저렴하게 가져가는데 보장 자체가 작아버리면 사실 보험을 준비하는 큰 의미가 퇴색이 된다고 음. 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만약에 뭐 20년납으로 가입을 하시더라도 음. 20년 동안 이건 내가 다 낸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셨으면 좋겠다. 음. 음. 어, 왜냐하면 이제 사실 뭐 가족 중에서 부모님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큰 질환에 걸리시게 될 경우에 그 자녀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자녀분들이 아 보험료 너무 비싼 거 가입해놓은 애를 후회를 하실 건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제 자녀분들의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보장이 더큰 보험을 준비를 하시는 게 맞지 않으셨나 이 부분을 좀 후회를 하실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저는 이 납입 기간이 긴 부분에 대해서 큰 부담을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음. 보장을 좀더 집중적으로 보셔라 네, 보장을 좀더 집중적으로 보셔라 음. 그리고 이제 뭐 20년 동안이 좀 길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만약에 혹시나 뭐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되겠지만 어그 중증질환 3대 진단을 받으셨을 때 납입 면제가 되는 뭐 그런 기능들도 있으니까요 음. 뭐 그것도 참고를 한번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유병자보험에서는 납입 면제 기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어, 그만큼 확률이 높으니까 어, 그래서 농협 상품 같은 경우에 어, 기본적으로 추천을 좀 주시긴 하셨지만 납입 면제를 계속 빼나가고 있는 굉장히 보수적인 회사다 보니까 맞습니다. 저는 납입 면제를 꼭 반드시 고려한 회사를 좀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네. 어 저도 사실은 저희 그 고객님들한테 상담할 때이 얘기를 꼭 드리거든요. 그때 음. 음. 계신 분들이 굉장히 갈팡질팡 하시는 게 자녀 것도 납입을 해줘야 되고 마지막으로 내가 결혼하기 전에 뭔가 해줘야 되고 음. 본인 것도 준비해야 되고 막 갈등이 되게 많아요. 근데 자녀분들 거를 준비하실 때는 정말 기본만 준비하셔라. 어 기분만 준비하셔야 나중에 결혼하시고 나시면 그분들이 그거 유지하고 가져가세요. 안 그러면 다 깹니다. 네. <웃음> 그런데 그그 그 줄이신 비용으로 누구 걸 준비해야 되냐? 본인 걸 준비하셔야 돼요. 본인 거 만약에 뭐 만성질병이 있어서 뭐 혈압약을 먹던 고지혈이 있든 이러신 분들은 자기 거 유병약 상품으로 한 개라도 더 준비하시는 게 내가 지금 내조잖 자녀분들 네 그러시면 그만큼의 여유분을 가지고 나중에 부모님들이 납입하기 어려우신 상황이 됐을 때 자녀분들 다 내주세요. 음. 네 저도 저희 부모님 거 만약에 경제력이 없어지시면 저 당연히 내드릴 것 같아요. 스팀장님도 같은 생각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당연히.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어, 충분한 보장을 위한 납입 여력들을 만드시는 부분은 20년납으로 좀권장설계를 받으시는 걸좀 추천을 드린다. 음. 네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고 팁 주세요, 팁. 어, 네. 네. 팁을 드릴게요. 팁을 네. 드릴 텐데, 제가 앞서서 이제 뭐, 325 플랜은 어느 회사가 괜찮고, 335333 플랜은 어느 회사가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특정 담보들을 동일하게 놓고 조회를 했을 때, 그렇게 이제 합리적이다라고 안내를 드린 건데, 유병자 상품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들마다 병력 상황이라든지, 복용하고 계시는 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본인한테 가장 적합한 상품 구성을 갖추는 게뭐 팁이라면 팁일 수 있습니다. 좀더좀 응. 어,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응, 네. 만약에 50세 응. 1급 사무직 기준으로 50세 남자분이 뭐 다른 건강상의 이상은 없는데 고혈압약을 꾸준하게 뭐 현재까지도 복용을 하고 계신 상태라고 가정을 해 볼게요. 응. 만약에 이분이 D사 뭐 중알증 보험, 사실 D사도 되게 유명하거든요. 네, 네. D사에서 3대 진단비, 암 3천만원, 유사암 2천만원, 뇌혈관질환 진단비 2천만원,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2천만원을 20년 납 100세 만기로, 어, D사, 유병자 상품으로 이제 통으로 아예 준비를 하실 경우에 보험료가 162,380원 정도가 산출이 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이 분이 암, 암에 있어서는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있더라도 고지만 하고 일반 심사로 진행을 할수 있는 상품으로 준비를 하시고, 나머지 2대 진단비만 이렇게 이제 유병력자 상품으로 준비를 했을 경우를 가정을 해보면, 암 진단비 3천만원, 유산 진단비 2천만원 똑같이 준비하는데, 보험료가 58,123원 음. 책정이 되고, 나머지 이대 진단비에 대해서는 뭐 디사의 유병력자 상품으로 진행을 했을 경우에 8만 1,955원 정도. 음. 어 그래서 합계가 14만 78원 정도가 이제 산출이 되는데 여기 이제 처음에 유병력자 상품으로 아예 암뇌 심을 다 준비했을 때랑 음. 암은 일반 심사로 그리고 뇌 심은 유병력자 상품으로 준비했을 를 경우 월 보험료가 2만 2천 원의 차이야. 가 음... 고장 금액은 똑같은데, 월 22,000원이 차이가 나는 거고, 1년이면 264,000원, 음. 10년이면 264만원이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납입 기간이 20년이니까, 20년을 통으로 놓고 봤을 때는 거의 528만원을 아끼실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팁이라면 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 어떤 회사의 상품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병력 상황에, 그 고객님의 병력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조합해서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네. 금액 차이가 정말 많이 날수 있다. 음, 맞습니다. 특히나 유병학자는 그렇기 때문에 이부분을꼭 고려하셔서 어, 상담 받아보시는데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